오늘은 좀 촉촉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얼굴이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수분감이 있는 메이크업 부스터를 바르고 할게요. 이게 SPF도 50이고 pH 수도 되게 높아서 여름에 선크림 대신에 이거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피부에 수분감이 있어야지 메이크업이 잘 먹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한 날에 바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크림보다는 좀더 묽고 약간 젤 제형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딱 적당히 촉촉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미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레디언스 퍼펙트 쿠션 이걸 써볼 건데요. 빨간색 쿠션. 이사베님이 모델인 쿠션이죠. 제가 이걸 진짜 기대했었는데 한번 저번에 써봤거든요. 근데 피부 표현도 진짜 매끈하고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꽤 높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메이크업 픽서랑 같이 사용해서 더 그런진 몰랐어도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었 그래서 오늘 또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이게 21호 바닐라 컬러거든요 근데 색감도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너무 옐로우 같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핑크빛이 강하지 않은 딱제 피부톤하고 비슷한 색깔 같아서 너무 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쿠션 퍼프도 마음에 들어요 진짜 항상 미샤꺼 쓸 때마다 되게 부들부들하고 뽀송뽀송 엄청 말랑말랑하면서 이게 크기도 커서 면적도 넓어가지고 되게 확확 바를 수 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잘 밀착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눈두덩이에 핏줄이 진짜 많아가지고 꼭 이렇게 눈두덩이를 해줘요 눈두덩이에 두껍게 깔아주면 은 자꾸 끼임이 생겨서 별로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역시 이니스프리 미네랄 팩트를 사용해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오늘은 그래도 촉촉한 느낌을 평소보다는 좀 살려줄 거라서 약간 저처럼 T존에 기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코 주변이랑 T존에 유분기를 적당히 잡아주세요. 눈썹도 그리고 오랜만에 이 레어카인드 쉐딩 팔레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쉐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색이 조금 진한 편이라서 좀 빡세게 음영 넣을 때 되게 좋아요. 저는 전체적인 음영을 좀 진하게 넣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눈화장도 되게 가볍게 할 거고 적당히 좀나이트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그레이 느낌이 나는 색으로 아이홀과 이어진 느낌으로 쉐딩을 해줄게요. 저는 눈썹이랑도 자연스럽게 오똑하게 잡아줄게요. 콧볼 쪽에 동그랗게 잡아주면은 코끝이 좀더 오똑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위 입술이 조금 얇은 편이라 이렇게 입술 바로 위쪽에 윤곽을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입술이 조금 더 생긴 느낌이죠. 언더에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을 내려고 전체적으로 살짝 감싸줘요 예전에 태연님 메이크업에서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입술을 평소도 에잘 하거든요 저는 약간 입술이 크고 두꺼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필러는 조금 아직 무섭고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서 메이크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컬러 똑같이 그리고 이 약간 노란 컬러를 섞어서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 렌즈가 되게 편한 듯안 편한 듯 하네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가끔가다 눈에 뭐가 걸린.. 약간 착용감이 애매한 렌즈네요. 착용했을 때 좋았던 것같은데 아무튼간에.. 다음은 제가 흑발에 좋다고 추천했더니아이브로 저번에 기입을 제가 잘못하고 못했는데..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심도 되게 얇아서 그리기도 엄청 좋고 특히 이 발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아이메이크업 음영이 좀 연한 느낌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살짝 위쪽을 채워서 만만하게 일자 느낌에 가깝게 그려줄게요. 저는 여러 가지 눈썹을 그려봤지만 저한테는 좀 약간 이렇게 일자에 가까운 좀완만한 눈썹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상승형? 아치형 그런 거 보다 이제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어, 밀리마주랑 크리넥스가 이번에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글리터 라이징 섀도우라고 이렇게 펄 섀도우들이 출시됐는데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안 써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존니예요 존니 촉촉한 바세린 광의 섀도우부터 글리터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같이 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꼭 보셔야 돼요 보통 아이섀도우는 갈라지거나 깨지기 쉽상인데 이 밀리마주 섀도우는 쫀쫀해서 눈가에 밀착되어 발려요. 바세린을 바른 듯한 광이 촉촉한 메이크업에 청초한 무드로 딱 어울릴 것 같죠? 글리터섀도우도 역시 가루날림 없이 처음 그 자리에 안착되어서 떨어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닉스 티슈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클렌징 티슈도 콜라보로 나왔는데 닦고 나면 당김도 없고 부드러워서 진짜 좋더라고요. 이 부드러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클렌징 티슈가 조금... 항상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진짜 부드러웠어요 3호 홀리베리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와 언더에 사용해줄게요 약간 핑크핑크하면서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서 약간 음영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는 쿨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정말 청순하고 예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그리고 4호 프롬 드레스로 좀더 좁은 영역에 음영을 줄 거예요. 이것도 색감 자체는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거의 펄감 위주로 그래서 음영이 그렇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짝 얹고 언더는 좀더 좁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붓으로 사용할게요. 눈 끝과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진하게 나지 않고 은은하게 음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있어요. 음영을 넣어도 그리고 글리터 라이징 섀도우 7호 허츠 딜라이트 글리터 섀도우로 애교살에 영롱하게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투명하고 무지개빛에 다양한 입자의 글리터가 화려하고 깔끔하게 반짝여요. 데일리로 언더에만 발라도 예쁘지만 글리터가 밀착력 있고 얇아서 눈두덩이에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한동안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다음 바비브라운 블랙초콜릿 색상의 아이라이너 오토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평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게요. 평소에는 붓펜으로 항상 라인을 또렷하게 따서 그렸는데 이번에는 눈과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그려줄 거예요. 먼저 이렇게 속부터 채워줍니다. 너무 올려서 빼지 않고 그냥 적당히 눈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면봉으로 살짝 끝을 번지다시피 또렷하게 선이 따진 느낌이 아니라 점점 그림자로 변해가는 느낌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가 음영이 진하지 않을 때에는 속눈썹이 더잘 돋보이기 때문에 속눈썹 표현을 예쁘게 해줄수록 뭔가 눈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뷰러를 정성스럽게 뿌리부터 집어줄 거예요. 이제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벚꽃 에디션으로 나온 블러셔예요 제주 피커 벚꽃 틴티드 치크라고 약간 촉촉하게 크리미한 제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봄에는 코랄 컬러들이 난무해가지고 쿨톤 분들이 봄에 화사하게 쓸 색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니스프리에서 다 쿨톤을 위한 컬러를 출시해줬네요 전 촉촉이 블러셔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예쁘네요 이렇게 물먹인 듯한 느낌을 오랜만에 내봐요 음, 진짜 이쁘다. 이런 촉촉한 느낌의 블러셔는 아무래도 피부 상태가 좋은 날에 해야지 예쁘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 상태가 그렇게 엄청 좋진 않지만 딱히 나쁘지도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했으니까 블러셔는 좀 진하게 해볼게요. 약간 콧대까지 살짝만 느낌을 이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건데요 어뮤즈에서 최근에 출시됐던 한 촉촉한 틴트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피그듀 컬러를 베이스 색으로 먼저 발라줄게요 저는 원래 촉촉한 립을 잘안 쓰다보니까 진 기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써봤거든요 평도 좋고 하니까 어떨까 궁금해서 써봤어요 얼마전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입술 표현도 너무 예쁘게 되고 보통 촉촉한 틴트 생각하면은 되게 끈적끈적한 라커 같거나 아니면 물같이 그냥 되게 물들여지는 입술 안쪽에만 물들여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생각하는데 착색도 있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거예요. 입술 주름 부각도 하나도 없고 약간 맥 틴트 버시 컬러 스테인 틴트 저렴이 버전 같달까? 다음은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차분한 말린장미 컬러로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원래 이렇게 차분한 립 컬러도 잘안 바르는데 이 촉촉한 입술 바를 때는 이런 컬러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오랜만에 레어카인드 하이라이터 팔레트 이 아이보리 색상이랑 약간 연보라 색상을 섞어서 사용할게요 눈골에만 살짝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촉촉한 봄맞이 물먹은 벚꽃 메이크업 완성입니다.